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어,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예,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예,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음, 현재 8시 26분이고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길이죠 예, 드디어 어, 위클리 옵션이 만길이 되었습니다 음. 523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위클 리 옵션으로 서민가부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방적으로 콜옵션으로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황당한 선물 옵션 신기한 선물 옵션 다에 가입하셔서 선명가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코스피 200 지수 자 이겁니다 그죠 자 지금 뭐 여기 봅시다. 어제는, 어, 십자형이었죠, 그죠? 십자형. 자, 오늘, 장태 양봉이 생길지, 장태 은봉이 생길지, 오늘, 음, 대박 종목 잘 선택을 하셔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장태 양봉이 생기게 되면, m a c d 상 매수 신호가 뜨겠죠, 그죠? 매수 신호가 뜰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행보장이 그죠? 이게 내려왔던 하락세가, 이제 이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왔다갔다 왔다갔다 합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네, 행부장세를 만들면서 어, 쓸어 담죠 그죠 일단 쓸어 담고 난 다음에 주식을 쓸어 담고 난 다음에 폭등시켜 버리죠 네. 자, 외국인의 매매 행태가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웃음> 오늘은 또, 어떻게 장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장을, 그,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 할 겁니다. 그죠? 지금, 어제도 지금, 어, 나스닥 선물은 2.26%가 올랐어요. 그죠? 2.26% 올랐어요. 야간정, 야간, 야간, 야간 정시에. 현재는 마이너스 2.6% 어,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음. 자, 이 상방으로 포지션 변경되었다고 이제 어, 말씀을 드렸고, 포인트 매매법을 활용해서 어, 마음 편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박 매수 포인트, 어, 이번에 8월 24일 120분 봉상 매수신호가 발생했어요 이게 지금 9월 10일까지 음. 330포인트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모의투자도 뭐 내역을 공개를 하고 있죠 옵션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행보를 해 버리면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죠 돌파가 돼야 됩니다 돌파가 돌파가 될때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대박이 터집니다 특히 이렇게 만길때만길때 때 대박이 터지니까 이걸 포착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만기를, 만길만큼은. 예. 여기서 뭐 다섯 배, 열 배, 뭐 저번에 197배까지 터졌으니까 예. 이걸 노려야 된단 말이죠. 예. 서면 각부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뭐 들렁들렁 뭐 해가지고 뭐 이걸 포착하겠습니까? 그죠? 원 원의 상승장, 원의 하락장. 이런 걸 발굴해 내야 됩니다. 자, 8월 4일부터 이렇게 수익률을 공개하고 습니다 누적시 익은 14억 6천만 원. 현재 추정자산은 22억입니다. 22억이고. 계속 콜로 지금 가지고 있었죠. 자, 오늘 과연 어떻게 이 위클 옵션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9월달 콜옵션도 한 13억 정도 가지고 가고 예. 이번에 위클리 옵션은 뭐 1억하고 6억 7억 8억 정도는 위클리 옵션으로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하여튼 연습을 하셔서 오늘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 상방으로 배팅하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오늘은 뭐, 푸스로 하실 수도 있죠. 오늘, 만약에 막 폭락한다고 치면, 일시적으로 푸스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막 콜과 푸스를 고정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떤 게 대박이 되질지 모릅니다. 장기 추세는 상승 방향이고요. 자, 오늘 만개일은 장기 추세하고 관련없이 또 폭락할 수도 있고, 폭동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또 2.45포인트 오르는 상태로 출발합니다. 316.45. 316.45로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정도죠 그죠 이정도에서 껑충 뛰는데 여기서 또 약간 하락했다가 상승할지 포착 잘 하셔서 대박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기 추세 단기 매매하실 때, 내가 장기는 뭘로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단기는 내가 뭘로 할 건가를, 이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어, 딱 적중을 시켜야 돼요. 그죠? 에. 자, 포인트 매매법도 말씀드렸죠. 그죠? 시가 밑에서는 계속 포인트 점에서 매수를 쭉 깔아놓고, 예, 그런 전략 필요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주식을 매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매물 나오는 거다 지금 받아 가지고 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걸 제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그냥 원의상승장로 올려 버리죠. 잡을 수 없게끔 아주 지능적으로 하니까 그 휘둘리지 마시고 330포인트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9월 10일이 서물 옵션 만길입니다. 그죠? 9월 10일이 서물 옵션 만길이니까, 뭐, 폭등 전야라고 했는데, 뭐, 야간 정시에, 그죠? 폭등 해버렸죠. 아 이렇게 뭐, 한 번씩 맞춰버리면, 이런 거한 번, 다섯 배 배에 한번 터뜨려 보세요. 했다. 스릴 있습니다. 스릴. 그죠? 추식은 재미없습니다 옵션을 알게 되면 옵션을 알게 되면 선물도 재미없어요 그죠 옵션 이거는 뭐 6시간 만에 그죠 197배가 터지는데 뭐 어마어마하죠 준비하는 자에게 대박이 옵니다 그죠 준비하는 자에게 엄청난 노력과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아 이게 지금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흔들어져 끼는구나 그죠 또한번또 폭락할 수도 있어 그죠 다 잡아야 돼. 고 그죠 흘러내려는 물량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잘하고 계시죠 예. 몰빵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할 종목도 분할해서 다 들어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종목도 분할하고 포인트도 분할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매매 보시면 몰빵 들어가 버리면 항상 높은 가격에 체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청산할 때도 또 낮은 가격으로 청산해 가지고 손실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죠? 자 토마스 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비 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올비 님이 좀좀더 무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전 투자는 조금 좀 도, 어,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확신이 있지 않는 한은 무의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예. 판판이 나가떨어집니다. 예. 100번 이상 깡통 차야 돼요. 옵션 투자는 예. 사과초롱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윤마태우님도 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카페 가입하셔서 카페 활동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예, 발전합니다. 예. 뭐 엉뚱한 데가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옵션으로 위클 리 옵션으로 서민갑부가 되겠다. 그러면 동영상 다 보시고 카페 활동 열심히 하시고 하다 보면 실력이 쌓아집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웃음> 몰랐어요. 어?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여도 계속 깨지는 날이 있더라고. 계속 깨지는 날이 이제 행보하는 장에서 계속 깨지는 거예요 콜 갔다가 풋 갔다가 콜 갔다가, 갔다가 풋 갔다가 완전히 녹아 버리죠 계좌가 그죠 그래서 이 옵션은 돌파가 됐을 때 이게 승부가 나는 투자 방법이란 말이에요 돌파가 되지 않고 그뭐 과두리장에 갇혀 버리면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명심하시고 이 옵션의 성질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은 위클리 만길입니다.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만약에, 오늘 만약에 말이죠. 인생 마감 한다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그냥 지르시면 안 돼요. 위클리 옵션은 그냥, 어, 한 20%만 지르고 나머지는 또 9월몰 이쪽으로 해야 돼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행보해버리면 제로가 되버리잖아요 행보해버리면.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폭등하든지 또 폭락하든지 안 그러면 막 행보해 버리든지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 양쪽으로 가두리장 만들어 놓고 프리미엄 다 먹어 버리면 어 콜옵션, 풋옵션매수자은다꽝 되는 거죠 예. 아주 위험하니까 오늘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어 결판이 날 겁니다 아무쪼록 장기는 콜 방향입니다 상승입니다 상승 그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냐 모르죠 오늘이 뭐 행복할지 어? 하락할지 상승할지 알뭐 수가 없단 말이죠 장잘 장 파가셔서 오늘 또좀 성공했다는 소식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옵션 만개일이니까 어 전부 다 에너지 받으시고 이장이란 것은 내가 예측하는 것하고 항상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아, 내 심리를 이용하고 있구나 어? 외국인들이 내 심리를 이용해서 어, 내가 손절하면 올리고 말이죠 내가 또 잡으면 또 폭락시켜 부르고 이래요 음... 그렇죠 그래서 분할 진입 분할 청산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어, 긴 안목으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